싫어. 음. 그게 맛있더라고. 스파게티 면보가 음. 조금 얇은 거 있잖아요. 더 얇은 거? 음. 제가 이름이 있는데 이름이 들는 esi형! <자요> 경이의는 <목소리도> t h you. 잘된것 같아! 잘된것 같아. 안거었으면 어떡해? 아, 책가 나가면 바로 달려왔어. 아니, 지렁진, 지상을 모르고 있는 거죠. 모르지 기회지, 기회지. 민선 씨는 약간 늘고 대화에 목마 있고 <웃음> 근데 우석 씨는 그거에 대해서 되게 좀 좋은 파트너였었던 것 같아요. 그렇 얘기 음. <웃음> <웃음> 잘 t h a n k you 맛있어 음 곧 아, 간다, 제주도 곧 간다 제주 아~~ 즐거우셨어요? 어떻게 우리 여전히 가세요? 우리 또 가시는데 그냥 빈손으로 보내서 엄마 마음에 음~~ 저 물속, 안에... 알아볼까? 응, 저 물속 안에 보는 거 너무, 너무 힐링 될것 같아 이거 해드 체험 말고 응. 스킨스쿠버 체험 있잖아 응. 우리 어디서 했었지? 베트남에서 음... 한거 아니야? 아, 베트남이 아니라 필리핀에서 아, 필리핀 한거 아니야? 응. 나 그때 죽는 줄 알았잖아 펀드레드 아일랜드인가? 응나 이거 고막이 안 터져가지고 아, 죽는 그거... 줄 알았잖아 이거 쓰고 내려가는 거? 응나 올라가고 <웃음> 싶어 그거 나만 안 했잖아 애들 응. 다 하고 나 올라가고 싶다고 했는데 계속 걔가 아니라고 막 계속 안올려보내줬어 <웃음> 근데 왜 했어? 나 저런 하지 말든가 야, 재밌을 줄 알았지 아 나는 싫었어 난 그게 너무.. 아니 재밌긴 했어 근데 귀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랬지 올려 퍼질 조금 울컥하는 게 약간